이 선과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또 시간표에는 뭐 선원총기에 대해서 또뭐또 이런 이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뭐한세 시간 정도 되니까 에,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릴 수는 없겠고 다만 될수 있으면 지루하지 않게. 제 시간을 때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그 전에 중앙교육원에서 쓰던 강의안에다가 몇 가지를 더 보충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은뭐 스님들 얼마나 오실라고 뭐 200명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책을 조금 만들었었더니만서도 내놓기가 지금 뭐 내놓으면 뭐 반도못 돌아갈 것 같고, 못 일할 것 같고, 또한 강의한 내용이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의안이 음, 이담이라도 뭐 참고로 보실 스님들은 다하라고 하면 하나씩 드리기는 하겠고, 에, 이 강의안을 무시해버리고 한 시간씩, 한 시간씩 때울까 생각을 합니다. <웃음> 오늘 첫 시간하고 내일 아침 방장 스님, 에, 법문 이전에 한시간 하고 모레 한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오늘 저녁은 에, 선과 율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어, 선과 유 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계율이냐, 계율의 의의에 대해서 장판 중원본 여러분들이 스님 내가 다잘 아시는 얘기지만 말씀드릴까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이셨고 토굴에 계시다가도 오셨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일수 스님이 선창을 하는데 보니까 몇해 동안 안해반놓니까 까먹어 가지고 살려면 대중을 그대로 옳게 이, 이끌지를 못하더라 그러는 말씀이야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야 대중이 따라하지 두 마디, 십뭐 마디 꼬빼기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따라갈 재주가 있냔 말이야 그 전에 잘하던 사람도 어, 한, 한동안 한안 하다가 볼것 같으면 모두가 서투러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뭐였으냐 우리 행동통일하는 이 자세통일을 위해서라도 습비 살림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고 생각을 하고, 모레 아침에는 어떤 스님들이 백장 청교가 뭐냐? 백장 청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백장 청교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뭐 무슨 얘기를 할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세 시간을 때울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가 느낀 바로는 1972년 지금부터약 15년 전에 제가 태국을 갔었습니다 태국 WFB라고 해서 세계불교도 위해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더니 방만한 마란 베랑밭 같은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세계지도는세계 불교에 대한 그 분포도를 쭉 그려놨는데 색깔을 각각 달리해 가지고 현재의 불교가 왕성한 나라 소승불교국가대승불교국가 또한 과거의 불교가 있었던 나라 에? 앞으로 불교가 개척될 나라 여러 가지 불교가 아주 심심히 깊은 나라 또 옅은 나라 아주 완전히 이종교의 나라 이런 식으로 쭉 색깔이 분류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인 코리아를 보니까, 코리아는 과거에 불교가 있었던 나라, 이런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기분이 그냥, 뜰뜰해가지고, 그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서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아, 폼마의 까우리 나는 까우리다 그러니까요. 꼭 그러시냐고 한국신은어또거기또가사장성군사계 이곳이니까네 아이 꼭 그러시냐고 또 태국 시인들 가운데 거리에 나다기는 스님 치고 이렇게 마빡후울럭 벗겨진 스님들은 거리에 잘안 나다녀요 젊은 시인들만 글씨가 러다니지 나이 많은 시인들은 왕 이상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디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아주 적어도 벤스 벤스 아니면 상대를 아 좋은 벤스 타고 쭉 나가고 참 모셔 들어오고 큰 선생님 내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 거리에 발을 뜨들고 나가는 법은 없으니까 의뢰의 때가 될것 같으면 신도들이 고량 진미를 해다가 그냥 뜰팡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살살 무릎구름으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바치고 가지 그뭐 좀처럼 나가는 법 없습니다 마아빠에 적어도 이 정도 벗겨지는 말이지 아, 그. 그래도 큰 스님이 말이야, 또 발이 뜨고 걸식 하러댕지고 그런 일잘 웃거든. 아 그런데 또 하니 아아폼마이 아, 까오리 내가 까오리 한국 스님이다. 하니까 그냥 아이고 예예예예 그렇습니다. 하 아, 저를 해서 다고만 거기는 법납을 제일로 치기 때문에 한번 걸식을 하러 갔더니만은 그것도 조금 얘기가 비러졌습니다만 자꾸 그, 집에 고향 청장 가자는 거요. 그래서 할수 없이 끌려갔지. 끌려갔더니만 늦게끼리 노장 하나가 있다가 How many p a n 안거가 매단거나 되십니까? 중대인가 얼마나 법납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1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30년이 넘었으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 어? About 30년 된게 된다 이러더니 깍! 커들면 이 놈이 막 갑자기 앞에 팍! 엎어지는 게라 엎어져가지고 이마박을 땅에다 쿵쿵쿵쿵 찌면서 요아 어? 퍼스트 당신이 첫자리옳시다 당신 첫 당신이 첫 자리 옵시다. 당신이 아직 제일, 제일 일하라란자야 아, 그래가지고 밀어붙여서 그냥 내가 제일 꼭대기 중대로 한열대씩 불려 갔는데, 고향청 갔는데, 꼭대기 앉으시니, 꼭대기 앉은 사람이 제목을 꺼내는 대로 대중이 다 연부를 따라 하기 마련이거든. 이렇게되면 나무, 동방, 해탈주, 세계, 그러면은, 대중이 다 따라서 청정미진공덕장음 이래쭉 대중이 연부를 하지 말입니다 그거 딱끈나고하면또마하야바람일다생경그랑또따라서또관자재에서쭉따라 이렇게 연부를 몇 가지를 하든지 간에 그 제1좌가 끄는 대로 전 대중이 따라갑니다 아니 내가 이거 할줄 알아야지 <웃음> 태국말 한마디나 할줄 알아야지 아, 태국 연부을뭐 전혀 익히지를 않아 놓 태국 연부를 꺼낼 재주도 없고, 뭐 저것도 자꾸 뭐라고 왕왕 연불를 하는데 나는 또안 하고 멍구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는 내 혼자, 광명진원도 부르고, 그저 대본 누각따랑이도 하고, 그저 내가 혼자, 그여어이지 따모 동방 해탈주도 하고, 입은 자꾸 들먹거려야 되니까네, 말이지. 이랬더라고요, 그러 아, 근데 첫 자리에 앉았으니까 는 이거 말 꺼낼 제주가 있나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우자노 싶어, 이랬어, 이 내 바로 다음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오더면 나이 한 서너 살이나 떨어질상 말상 뭐 비슷한데 눈이 약간 애꾸더구만 약간 애꾸인데그 사람이 기분이 좀안좋은기라 외국 중에 꼭대기 앉으시니 기분이 잘 안좋아가지고 이래가 있더구만그 이후로는 뭐냐 하면 은제 일자는 다른 사람 봉투지 두 배내지 세 배라요 봉투지가 뚜껍지가 고향 중에는 봉투지 고향이 제일이니까 말이지 <웃음> 그, 그 봉토지를 다 갖다 고향으로 옮기는데, 제1좌 봉토지, 다른 사람 봉토지에 1 0 0밭흘렀다고할것 같으면, 제1좌한테는 200밭이나 적어도 300밭을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어 그거 놓치기 되신이고기분이좀안 그 좋단 말이야. 안 좋아하는 눈치가 그만 눈에 흔해 그렇기도 그렇고, 막, 어? 친데대체막 겸사겸사다, 이 말이지. 옆구리를 쿡 집어가면서, 제인지? 네 하고 바꿀래요? 강의. 좋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바꾸더구만 에이구만 너무 몸이 났어구만 제2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5년 일이 있는데 어쨌든 법납이 조금만 없다고 하면 그냥 막싱겁신나고 막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중으로 됐다 하면 뭐속강이가는한 일도 없기는 없지만 은 어릴 때중 돼가지고 한 30년 중 돼서 대학 교수가 됐다 하고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삼자가 삼십 명, 사십 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또 젊은 여자들이 또 자꾸 댐빈단 말이요. 자꾸 젊은 여자들이 와 찔벅, 찔벅 하면서 살려달라고 자꾸 찔벅거리고 댐비면은, 허허, 그게참할수 없네. 그럼 나가볼까? 어쩌까 그럼 나가볼까? 직업은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그만 할수 없이 이제 더 가니. 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정도면은 그 일을 범하기 직전에 개를 바칩니다. 개를 탁하 바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 앞에 바로 대를 갖다 놓고 물을 뜯어놓고 바로 대가 이렇게 약간 오고다 하거든. 오근데다가 밑에 이렇게 탁 이렇게 저분역이난이저저 저 밑에 이렇게 톱으로 큰 키인 것 같은 에저 초가 있어요. 초 밑을 이렇게 끄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다말이것을 그 바로 때에다가 딱낑 거면은 바로 때에 딱 씁니다. 바로 때전두근이다낑 거면은 그래야 삐딱하지요. 삐딱하게 하죠. 삐딱하게 쓰죠. 바로 때가 오고 다니까 거기다 불을 켜놓으면은 물이 또또 바로 때 물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지 눈물 대신에 촛물 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속하이 가게 되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웁니다. 이제 이 표시래. 그게. 그 바로 때에다 이런 눈물또 큰 붉은 초를 밤새도록 떨어뜨리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또 평생 지가 중로로 다면서 애웠던 거, 중로로 하면서 배웠던 걸 부처님한테 자 밤을 세워가지고 읽어요. 내일 아침은 제가 흰 옷을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까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가더라도 어쨌든 이간에 불자가 돼서 외호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 소원들을 세우면서. 새벽에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그저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대가리를 콕콕 뒤어가면서 대가리다 물을 턱쳐 뿌려주면서 나가드라도 말이다. 어? 네가 삼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다. 어? 이 해가지고 이제 장설형 갑, 갑, 갑알겠습니다한 시간 후에 볼것 같으면 양복으로 더 갈아입고 근사게 넥타이 매고 있으면 자동차가 와가지고 마누라 자동차가 와그태워가지고 결혼식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 환계출가, 사계출가, 계의를 바치고 나갑니다 나갔다고 할것 같으면 많은 학생들, 승가대학 교수니까 승가대학의 상자들이 많거든 자기 제자였는데 어제까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절을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거꾸로 절을 해야 된다 이 학생들한테 까뜩하게 아, 절을 하면서 대중심 네 지금, 부터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시처를하면 학생들은, 신입내 학생이지,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 다리 뜰 걸쳐 얹고 앉아가지고, 담배 벚금벚금 푸면서, 어이, 도마마 대강대강 대강 하고, 막 넘어가지. 얘기 예, 예, 알겠습니다. 말 알겠습니다. 아, 속하이를 갔으면 대중고양을 내야 될거아니 대중고양. 또 어떤 님이 또신고은 님이 하는 그거 간다. 얘기 알겠습니까 그냥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제가 복권을 하나 사놨는데 이것만 당첨되면 꼭내주신다막 그런 정도로 그 승속이 속복 입은 것하고 그참 승복을 입은 것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그렇게 다르더라 옛날에 어떤 큰스님 내가 선을 인가를 했는데 제자에게 에이, 네가 알았다 네가 깨쳤다. 하고 인가를 했더니만은 자기 사형님이라가지고, 아이 조실쌤, 단단히 알아보고 인가를 하세요.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그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인가를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인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참 그렇네. 아, 내가 잘못, 잘못 알고 그 인가를 내, 내는 너무 단순했다. 아, 야, 오늘아, 네 어제 뭐라 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아, 그거틀겠다 어제는 맞았다고 안 캐는겨. 뭐, 조 뭐, 뭐 그런 게 어제는 맞았다고 날 인가 해놓고 오늘은 또 아니라고 취소하는 게. 아, 자기일, 자기일 시나 금일 비다.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마. 이라고 쫓아다 가듯이 태국 불교의 모든 승행 생활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냥 확, 하늘 땅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아, 이 얘기가 자꾸 옆으로 삐뚤어 나가다 보면 이거 뭐, 아니고 말고 뭐 별게 있습니까? 쉽네.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여기 5년 만에 만나는 신도 있고, 7년 만에 만나는 신도 있고, 그 10년 만에 만나는 오래간만에 이런 기회에 도반들 서로 얼굴 치다 보고, 아이고, 좋하고 웃고, 막뭐 악수하고, 이게 만내가지고, 엉겨둔게이러면 이, 이 모이는데 이가 있는 게지 뭐, 강의야, 뭐, 방장생 강의 만날 듣던 강의 아닙니까? 돈으 돈수하락하는 강의고 말이지. 뭐, 육조단경도 뭐,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고 뭐, 율강이도 뭐, 그렇고, 그런 기 있죠, 뭐. 어, 이제 이랬는데, 아니 뭐 이제 다리 아프면또 앉지 뭐, 제대로 안 아, 따가서다가 그럴랍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그 사무총장 다브의 F B 사무총장을 세계 불교도 우위의 총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불교를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불교라고 했느냐, 그 현지 없다 소리가 아니냐 하고 이제 항의를 했더니만서도. 한국 불교 대처성 불교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대처성 불교 아니냐고. 그때 아니냐는 정화한 지뭐 얼마 안 되시니까. 한국 불교 완전히 외색 불교가 돼가지고 전부 대처성 세상이었었으니까. 대처성 불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라. 불교 학은 인정할란지 모르지만은, 불교에 대한 학문은 인정할란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승려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라고. 그래서 여보세요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한국 불교 얼마나 달라진 줄 아느냐고 31번 산 주지 1600개 사찰 가운데 말이야 대체성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신입 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신입 내 숫자가 한 2만명은 넘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신도들 숫자는 얼마입니까 신도들 숫자 한국 한국 신도가, 한국 국민이 3천만인데 그때 1,500만은 우리 불교 신도지. 아이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를 짜오뚱, 짜오뚱 한참 하더니만, 적어, 적대이면서. 가운데 남자 신도는 몇 명이고 여자 신도는 몇 명입니까? 또 이래. 거기서는 신도를 인정하는 것이 반나시 3기 5개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신도를 인정을 합니다. 삼귀 오계를 받아가지고 종단에 등록이 딱 돼야 돼요 신도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삼기만 있지 오계는 거의 전부 상태입니다 응. 거사림 해도 거사들이 오계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거사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어? 생각해보면 그 점점 이문의입니다. 어? 거사림 법회도 않고 신랑 한잔 먹으러 간다니까는 그뭐뭐그 무슨 거사예라고 할 것도 없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예? 뭐, 이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야단 안 치시겠지만은, 운원 오신님, 그 전에 운원 오신님 말이에요. 더 중대는 날, 뭐, 좀 늦게 끼, 조금 늦게 끼니까, 한2 8살인가봐좀 늦게 중대했으니까, 더한 절여와. <웃음> 사미계를 받았는데, 사미계 받고 나서, 가지 신랑. 개사신님하고, 아이고, 개사신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장살 테니까 갑시다. 그 둘이 가 가지고 한잔 이렇게 먹었다는 게 나고 그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관에 뚝앉아 가지고 있으니까네 노장님들이 여보게 자네 이쪽에 와서 앉게 그러더니 타겸이 이쪽에 와서 앉으라 이말이죠아 여기 좋으십니다 여기 괜찮으십니다 <웃음> 어관에 뚝버티고 앉아가지고 아, 아 거기 앉는 거 아니네 이쪽에 와서 앉게 아 여기 괜찮는데요 여기 괜찮으십니다 <웃음> 막 기운이 버티고 앉으시니까 그 사람 막차 타고 왔고 마는 거라더라면 막차 타는 격이라 고 말이지. 한국 불교가 그런 현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과거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는 불교가 있었지만은 2조 이후에는 불교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래서 한국 지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과거에 불교가 있었던 나라라. 이렇게 좋았더라고. 에, 저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법회를 가질 때는 반드시 3귀 5개를 신도들에게 접속게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개를 접속께 하는 법회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 다 3귀 개만 접속지 5개는 접속지를 안해요3귀라고 하는 것도 개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양족하신 두 가지다 구족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은 귀의합니다. 귀입을양족정에도 그러므로서 다시는 정마에게 귀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개가 됩니다. 나는 부처님 법문에 귀의하지, 외도의 사설은 그 사사껍질이 한 소리 그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신선도가 뭐 무슨 뭐 배꼽을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아랫배를 단전을 해가지고 신라면 도를 통한 그 따오 소리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청정한 성가, 청정한 성가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무욕하게 사는 청정한 성가에 귀할지언정 외도의 삿된 무리에게는 귀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삼계라고 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계를 접수해야 되거든요. 오계라고 하는 것은 아나티바마니시카바담사마디아니아디나타나라마니시카바담사마디아니그쪽이 가면 이제 그 신도들이 항상 좁쓰는 소리래요. 고향 청장을 많이 갖고 보면 은그집 식구들이 반드시 3기 5개를 잡수기 전에는 신인대들이 고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3기 5개를 좁쓰는 신도에게만 고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반드시 신인네를 모셔다 놓고는 꼬라앉아서 삼배를 하고는 삼귀 오개를 줬습니다 삼귀는 부땅 살아난 가차이미 담망 살아난 가차이미 삼강 살아난 가차이미 이것이 태국하고 범하고 스리랑카하고 다 같은데 말은 똑같은데 그 말하는 투가 조금 달라요 범하고 스리랑카하고 세르나하고 스리랑카는 가니까 말이 똥글똥글해서 그런지 못당사랑 가짜미 남방사랑 가짜미 좀 방정맞은 것 같아 말소리가저것도 태국 중들은 또 무슨 냉공이면공 못땅사랑 낭갓짜미 아주 뭐 그냥 무슨 기계 허세를 떠는 것 같이도 그것도 그래하고 저것도 보마 중들은 못땅사랑 짱 아주 그거 또 아주 제법 또 점잖을 또또또 빼서 또 고그 각각 시기 다르지만은 그 원음은 또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원음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나티파티웨라마니스카브하냐 아는 안한다 소리고 나티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 파티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 이걸 다 상해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남의 속도 상해하지 아니하고 어? 남의 이, 몸도 상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무의 속을 상해하면 내 속이 썩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속을 새기지 않고, 나무의 몸뚱이를 두드려 패면은 결국에 나도 두드려 맞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안할 일입니다. <웃음> 그리고 항상 불자는 말이요, 예? 자비스러운 행으로서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를 대로 지키겠습니다. 요게아나디바디웨라마시카바담사마디아니 신임내 고향 청장할 낙하면 그집 주인이 못외우시면 그날 중에 그꼭외워야 돼요. 외워 가지고 신임내 합장하고 꾸앉아 가지고 그걸 해야만 고향을 받습니다. 그 신임내가 그 고향을 이제 그래서 받거든 연부를 한 마디 해주고 받거든. 받고 나면 신자들이 전부 무릎 꿇고 그 식, 식구들이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슨 노래를 아항방떼 뭐단따라라단따라라 하는 노래 를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소리가 무슨 소린가? 뭐 대충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네들도 부모가 계셨을 것이다. 신임네들도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 신임네들도 사랑하는 처자권속 형제자매가 다 있었을 것이다. 신인 내한테도 모든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워하는 물건이 다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욕망을 일체중생에게 다보시하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참청정무욕하게 수도를 해가지고 일체중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수도를 하고 계시니 이런 신님한테 고향 안 올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고향을 올릴 겁니까? 네. 우리는 생명을 외쳐서 신임 내를 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래나 그 노래 자체가 그게 참고 아주 좋게 그 여겨지더군요. 그 신내 고향 다잡수고 나면은 마을 집에 가서는 보통 바로 고향을 하지 않고 상고향을 하거든 상을 가자 채리 주는데 막막 그냥 고기도 그냥 막 생선 고기도 막 이거만 한거 그냥 막 통째로 그냥 막 갖다 놓고 와 했더라 그냥 뭐 하여간 뭐 찌짐이 뽀금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수북수북 담아놔 아이고 이놈은 또그랄거 이거 어떻게 다 먹노 막 배가 터지라고 자꾸 먹는다 집에서 골맛이니까 절에서 골하시니까 막 실컷 먹자 그게 그게 아니고 나중에 먹다 숟가락을 딱 놓고 우리가 이제 연불 마지막 해주고 이제 딱 일어나면은 식구들이 와르달래들어 가지고 제일 큰 스님 먹던 숟가락 가지고 그집 주인이 그 숟가락 가지고 먹고 그 다음 숟가락 가지고 마누라가 먹고 그 다음 스님들의 숟가락 아들이 전부 그 숟가락 들고설랑 그냥 그 자리에서 밥을 먹어 저거 예. 먹을 거까지 거기다 수복이 채려 놓고 큰 시인 내 잡숫고 남은 그찌그리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숟가락 가지고 다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참그참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타이랜드의 불교나 버마 스리랑카의 불교는 스님네를 갖다가 참 절대 이렇게 신봉하는 것만큼 그만큼 스님네가 중르로 하는 동안에는 아주 음하게 청정하게 중르로서안할래안할 재주가 없습니다 거회 스님이라고 있는데 거회 스님이라고 그 양반 지금 태국 중이 돼가지고 지금 버마 가서 있는데 성질이 조금 또 괴팍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원래 전생이 거기 중인지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한국 중은 신기한다고 하는 중이 그런 중이 하나 있는데 그중 처음 가가지고또 있으니까 까오리 까오리 자꾸 그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꾸 까오리 까오리하고 옆구리를 쿡쿡 집하고 쌓고 와가지고 보랄도 실적실적 만질라케 쌓고 자꾸 그래 자꾸 놀려서 하니까 네한번두 번이지 자꾸 장난도 한번두 번이지 자꾸 그래 쌓인가 부해가 난단 말이에요 낭 중에 사람을 무시하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막 야 자식 개새끼 같은 자식이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욕을 한바탕 해버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뺑그려져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는 아이고 중이 할 소리를 중안할 소리를 하네? 중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되게 놀래더라는 거라 그러더니만 막딱 돌아서더니만 서도휙 까버리더라 가버리더니만서도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소문이 싹 나가지고 막 그냥 거해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돌려버리는 게 그냥 응. 말 한마디 욕 한마디 했다가 그냥 참회를 뭐3 0 0 0 이상으로 참회를 했다 캐. 만나는 사람마디더도 무릎을 꿇고 말이지 제가 안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안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진짜 바일제 참회를 갖다가 되게 했다 그래 그런 정도로 풍습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이랜드 스님은 적어도 식구가 이 여름 판사 여름 안것 때는 방학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 100만명 가까운 식구가 이 출가를 한다고 하고 여름때 아닌 때는 보통 때는 한 30만 인구가 30만이니까 우리 한국 스님네 뭐 비구 비군이 다 합친 10배가 넘지요 그렇게 많은 식구가 살고 있어도 조금 도 불화하기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한다든가 뭐 무슨 싸운다든가 큰 소리 난다든가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참으로 참 청정 성당이다 싶은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국 지도를 갖다가 꼭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고쳐졌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오면서도, 인장마들이 2만 명은 무슨 2만 명, 그때 정화하고 나가지고 신랑 한국 비구승 총 합쳐봐야, 비구비군이 합쳐봐야 뭐 870명 밖에 안되는데 무신놈은 2만 명은 무슨 2만 명 싶고. 신도들 숫자 참, 진짜배기 말이지, 뭐, 천, 천만 신도니, 천오백만 신도니 했지만은, 진작, 뭐, 무당, 화랭이, 뭐, 전쟁이 뭐, 그다 빼고 나면, 진작 말이진짜배이 신도가 몇이 되겠노? 설사, 진짜배기 신도라 하더라도, 진작, 변속관에다가 불공하면, 재수조탁하면, 변속관에 가서 불공 안할 신도가 몇이나 되겠노? 그거 따지고 보면은, 올바른 신도가 참, 그야말로, 그것도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한국불교나 불교도 언제나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었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참, 그야말로, 이 법회 청중이 이렇게, 자 예? 신인 들이이 더군데 말이죠. 모여가지고, 이 딱딱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뭐, 비록 시일이야 뭐, 뭐 긴건 아닙니다만은, 사흘 동안 참 용맹 경전을 하신다는 것은 기쁘게 할련이 없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저 태백산 도서람에 한 4, 5년간 토굴사리를 하고 나오지 않고 산 적이 있습니다만 한 70일간을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이죠 한 70일간을 사람을 사람은 한 번도 배하지를 아니하니까 저 건너산에 성묘 온 사람이 흰 두루막을 입고 까랑잎색으로 말이지 까랑잎색으로 히트부터 히뜩버뜩 히트부터 하고 저 건너산에 건너가는데 아, 딱그 사람 보니 되게 반갑대 하여반가워 네? 71을 갔다가 자동무관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참 외로움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그 실감하게 되겠더라고요 괜히 약해로운 사람 붙잡고 실랑 어 화도 잘하라고 참선 잘해야 된다고 말 약해로운 사람이 뭘안와무것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음불 해라 참선해라 오만 소리 다 죽게 해지고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 아들 싱거 기는 보통 싱거운 사람이 아니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